반갑습니다. 푸어맨 와치입니다. 오늘 소개할 시계는 그 세이코 SNZH55K1 모델인데요. 흔히 이 모델이 세이코 블랑팡이라고 불리더라고요. 일단 시계를 먼저 개봉하겠습니다. 원래 뭐 이렇게 설명서도 있는데요 뭐 이건 크게 볼 필요가 없으니까 어, 시계 스펙부터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음, 세이코5 모델이고요 세이코5가 사실 종류가 좀 많아요 근데 저가형 세이코5는 그냥 세이코5고 세이코5 중에 일부 좀 조금 더 가격이 좀 나가는 모델들은 이렇게 스포츠를 붙여가지고 예, 스포츠를 붙여가지고 조금 더 스펙을 방수 스펙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. 맞는데도 조금 더 좋고 시계 어, 케이스 사이즈는 대략 42mm입니다. 어, 두께는 약 어, 15mm고요. 무게는 풀 사이즈일 때 에, 160g대 후반. 어, 기계식이니까 그 정도 무게는 뭐더무더 더 무거운 것도 있는데. 160g 정도 어쨌든 그다음 러그 사이즈는 어, 22mm입니다. 그다음 이제 러그 2 러그 사이즈는 어, 47mm고요. 그다음 글라스는 음, 사파이어 글라스는 아니고요. 그냥 일반 미네랄 글라스인데요. 이게 약간 이렇게 돔 식으로 가운데가 이렇게 블록 올라와 있더라고요. 예 시계 스펙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. 어, 시계의 전체적인 모습이랑 디자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이얼 색깔은 어, 전체적으로 이제 검은색 다이얼이고요이시계 청색 다이얼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인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검은색은 대신 질리지 않고 정장 같은 데도 좀더잘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 인덱스는 양각 약간의 양각의 바인덱스고요 어... 베젤은 이게 지금 베젤이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기스가 좀잘안 나는 재질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베젤은 이렇게 어120 클릭 회전을 합니다.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. 시계 방향으로는 회전이 안 돼요. 그 다음에 야광은 시침, 분침, 그 다음에 초침 끝부분에 발라져 있고요. 그 다음 인덱스 안쪽에도 어 조금이나마 발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 밴드를 좀 볼게요 밴드는 약간 오이스터 오이스트 느낌이 나는 이런 매트한 재질의 그 스틸 밴드인데요 깡통이 아닌 솔리드 밴드입니다 버클을 좀 볼게요 버클은 지금 미세 조종 칸이 3칸이나 있죠 저 구멍이 네개 있으니까 3칸이나 줄일 수 있죠 한 번, 두 번, 세번그 다음에 이제 푸쉬밴드 버클이에요 푸쉬밴드 버클 그 다음에 어... 뒷백은 이렇게 뚫려져 있는 시스루 어... 뒷백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밴드도 그렇고 만듦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, 이 시계의 무브먼트 소개랑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요. <웃음> 이 시계에 들어가는 무브는 7S36이고요. 어, 41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1초에 6번 움직이는 6진동 무브예요. 하루 하용 오차가 대략 하루에 음, 한 40초 정도인데요. 근데 실제로 제가 세이코 5 시계를 좀 경험해 본 결과, 뽑기 운이 아주 좋지 않는 한 일, 하루에 40초 정도. 이렇게 많이 차이나진 않아요 대략 제 경험상 한 하루에 한 20초 정도 내외 인데요 뭐 운이 좋으면 은 세이크5지만 10초 이내에 굉장히 좋은 무브 운이 좋은 그런 무브가 들어간 그 시계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굉장히 저가기 때문에 핵기능도 없고 어, 수동감기 기능도 없어요 7s36이랑 비슷한 무브가 이제 7s26도 있는데요 핵기능이랑 수동감기가 넣어진 무브가 어, 사알 계열 무브인데요 그 무브가 들어간 시계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값이 더 어, 나가겠죠 어, 야광을 좀 측정해 보겠습니다 방을 약간 좀 어둡게 했는데요 자, 야광 빛을 어, 축광을 좀해 볼게요 지금 축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 이정도 축광을 한 다음에 보시면 자 지금 야광 빛나는 부분이 핸즈랑 그 다음 초침 그 다음에 인덱스 안쪽에 끝부분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이 세이코 그5 시계가 굉장히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야광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요 같은 가격에 어떤 스위스 시계들과 비교해 볼때 야광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를 차고 그 어두운 데 가면요 야광이 밝기도 뛰어나고 지속 시간도 꽤긴 편이라서 어두운 곳에서 시간을 볼때 그렇게 시간이 안 보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네. 야광 측정을 마치겠습니다 자이 모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어, 10만원 중반에 구할 수 있는 세이코5 모델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 이 모델이 아닌가 싶네요. 그 굉장히 이 시계가 실제로 판매량에서도 보면 많이 팔리는 모델이기도 하고 이 시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많이 그 개조가 많이 돼요. 그 고급 브랜드 시계 중에 블랑팡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블랑팡 이 모델 중에 50 팬덤 이라는 그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 시계를 어 분해해서 그 블랑팡의 50 팬덤으로 개조하기 굉장히 쉽대요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많이 팔리고 또 많이 개조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계를 이렇게 막 다른 시계를 이렇게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원래 원조대로 차는 걸 좋아하는데 뭐 그걸 제외하더라도 이 세이코 이모델은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개성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이버 시계는 아니지만 방수가 200m는 아니니까 다이버스러운 디자인이잖아요 이렇게 베젤도 돌아가고 그리고 굉장히 디자인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약간 남초스러운 모델인데 또 질리지도 않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드레스 정장 같은 데 차도 이게 굉장히 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흔히들 그 기계식 입문할 때그 세이코5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세이코5 이제 저가 모델들은 조금 아쉬운 게 있죠 방수가 30m 뭐 50m 같은 이런 생활 방수인데 얘는 방수도 이제 100m 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이코 저가 모델은 보통 이 줄이 깡통줄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솔리드 줄이고 또 이게 만듦새도 굉장히 가격을 감안할 때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세이코5 제일 저가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 7, 8만원? 뭐그 정도면 살수 있는데 거기에 약간 조금만 더 돈을 보태서 한 10만원대 한 중반 정도면 얘를 인탄의 최저가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코5로 입문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어, 예로 입문하는 게 어떤가 뭐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네요 자 어,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음, 오늘 시청해 주셔서 어, 매우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